1700년대 정조와 의빈성씨의 기고한 일생의 서사를 준호와 세영의 눈물 연기를 모아 연출해보았는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 둘의 연기를 지금 한번 감상해보시죠 <웃음> <웃음> 절대로 덕이미를 데려갈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지 않겠다 오늘은 내개례식이야 일생에 단한 번뿐인 나의 날이라고 나의 귀한 날을 망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아무에게도 <웃음> 저와 괜찮으시옵니까 잔다. 오늘이 처음이 아니시군요. 이두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눈물을 흘리는 표정도 매우 다양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. 됐으니 그냥 책이나 읽다 <웃음> 성은이 만극가옵니다. 저. 보고싶어 쓸데없는 마음 품지 않기로 했잖아 저, 저기서 무서워하시지 않으니까요 산이 옵니다 산이 옵니다 알바바바 산이 옵니다 알바바바 I'm 서 평생을 노력하셨어요 o u 지좋이 o 금이 되기 위해서. 과인. l e t 고 get a little bit of a l 을 t t l 싶 b i 고 of a l 준 t t l e bit of a little 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저를 듣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으니, 떨지 마라. 곧 돌아오마. 널 잊고 있었어. 미안해. 망그카옵니다 전하. 미안해. 아울러 정조와 의빈성씨 이야기가 그만큼 아름답고도 슬프기에 눈물 연출이 많았던 것 같네요. <웃음> 영야 <웃음> 아, <laughs> 에이 <웃음> 순아 <웃음>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을 셈이냐 곱기조차 끊고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셈이냐 물었다 송과합니다 이대로 죽을 작정이냐? 아이를 잃은 건 너만이 아니다. 도성에서만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. 나라 전체에서는 얼마나 죽었는지 수조차 세지 못했고 신첩도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이 아는 사람의 행동이냐? 네가 입는 것 먹는 것 머무는 것 그 모두가 백성들이 바치는 조세에서 나온다. 그들이 흘린 빗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야. 무슨 말씀이신지 아웁니다. 넌 세자의 친모이고 용종을 잉태한 정일품 빈이다. 어떤 슬픔을 겪든 백성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라. 그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니까 신첩은 원한 적 없사옵니다 정일품핀이 되기를 원한 적 없사옵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 제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있어. 뱃속의 아이는 너만을 의지하고 있다. 진압이 나조차 돌볼 수 없어. 그 아이에겐 오직 너뿐이야. 어린 세자를 지키지 못했지. 난 얼마든지 미워해도 좋아. 그래도 어미로서. 덕이마, 눈좀더오라 덕이마, 내가 잘못했다, 덕이마. 제발 가지마라. 제발, 제발 가지마라. 날 사랑해라. 날 사랑해라. 이것이 과거라 해도 좋다. 꿈이라 해도 좋아. 죽음이어도 상관없어. 오직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택할 것이다. 그리고 바랄 것이다 이 순간이 변하지 않기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리하여 순간은 곧영원이 되었다